안녕하세요 자반증 주치의 동경환원 김리원장입니다 오늘은 몸에 있는 붉은 반점 혹시 자반증은 아닐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1분 자가진단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은 빨간 불펜으로 콕콕 찌른 것 같은 붉은 반점이 생겼다 두 번째 누르거나 문질렀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발목 발등 종아리 허벅지에 생겼다 네 번째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다섯 번째, 반점이 생기기 전에 과로 스트레스, 장염, 감기 같은 상황이 있었다. 여섯 번째, 오래 걸은 뒤 아침보다는 오후에 반점이 더 빨개진다. 일곱 번째,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한다. 여덟 번째, 관절이 붓거나 뻐근하다. 8가지 중 해당하는 증상이 많을수록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진단해 볼수 있는 자가진단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선 자반증 전문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